나죠? 네. 네. 무흡이 생길때마다 그리고 코골이가 생길때마다 정상적인 산소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첫번째 뇌에 문제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음. 그래서 혈압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산소공급이 안돼서 생기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어, 가장 심한 경우가 바로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 숨이 막못 깨어나면 그냥 죽는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생각보다 코골이, 수면 호흡,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추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공식적인 명칭은 어, 구강사비평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저희가 신개발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어, 네. 네. 한번 보실까요? 어, 네네, 궁금해요. 네. 아... 케이스고요. 네. 열면, 저, 이거를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자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치과에서. 교정기랑 좀 비슷한 모양인 것 같아요. 이 원리는 어,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간편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혀가 기도를 막아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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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상시처럼 기도가 확보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원리입니다. 소장님. 네. 너무 간단하고 또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웃음> 아, 그러니까 양압기와 수술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 어, 쓸수 있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수술 생각해보세요. 일단 첫째, 아프죠. 아프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부작용이 음. 발생해도 되돌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음. 있죠. 그리고 재발, 다시 살이 자라나면서 채워지기 때문에 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오. 뭐 2, 3년이면 대부분 재발이 된다는 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양압기는 인공호흡기인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코 근다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자라라면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 보완해서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서 인정이 됐고 그래서 신개발 의료기기입니다 네. 음, 사실 너무 간단해서 네. 효과는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어요 <웃음> 네, 효과가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참 저로서는 우습죠 <웃음> 아마 이 말씀은 그만큼 효과가 확실하다 네. 정말 최고다 라는 자부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 자랑을 조금만 하자면요. 응? 어, 이게 대한민국 기술혁신 대전에서 어, 수술과 양압기 대체 치료 기술 혁신으로 인정받아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은 그런 대단한 제품입니다.